아아. 이거 이것도 나왔나? 냄새도나왔어 아침에 세개 주세요. 잘 나왔던가? 왜 이렇게 이 나왔지? 아, 이것도 나왔나? 이 정도 나왔어? 어, 찍고 있어. <웃음> 야, 턱받이 한거 같아. 턱받이 <웃음> 한거 <것> 같아. <웃음> 走 맛있는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사랑 <웃음> 같이 먹고 싶고, 청결하고 싶고, 청결하 몸에 좋은 거먹 내가 많이 나와. 음. 아 따뜻해졌다. 나 이도인 거 보고 이거 입고 나왔는데. 음. 여수. 아 너무 그래서 좋아. 따뜻해져서 그런데 날씨가 그냥 온화하고. 아이언 너무 귀여워. 아펜츠 너무 귀여워. 그리고 그 무대. 일단 바다 그걸 잘 썼던데 어. 3D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규모로 작 어. 규모로 때려박자 마마나 이런 것들은 진짜 무대가 막몇 개씩이나 되고 착하고 거기는 완전 콘서트장이지 어, 그렇게 콘서트. 하잖아요 요즘 보통 시장식 같은 거막이으로 해줘야지 그리고 그 짧게 그냥 진짜 키비 커트 바리 해가지고 타지 하러 꺼가지고